집에 갑시다 <웃음> 자 집에 왔습니다 저녁을 아직 안먹었고요 일단 첫번째 주 목표는 브이로그를 찍자 이게 목표였거든요 네, 일단은 소개 목표는 올라갔으면 달성인거고 이주차 목표는 일단 물 많이 마시기로 잡아볼까 합니다 근데 네, 뭐 물마시기 어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깔아서 음.. 하루에 목표 이야 예, 어 일하러 굽고 봅시다 네, 섬실에 왔습니다 예, 오늘부터 이제 물을 마 원래 커피도 아메리카노 위주로 마시는데 지금 빅사이즈는 쿡 입법 W 이거 2 플러스 원이길래 이거 2 플러스 원이길래 네, 지금 대전을 가고 있습니다 네, 원래는, 원래는 조금 일찍 출발했었어야 되는데 그쪽저 일처리... 아니, 비가 찔끔찔끔 오다가 지금 금강에 서인데 찍으실고 오다가 화장실 갈라고 시동 끄고 시동 딱 끄는 순간 비가 이렇게 막 쏟아지기 시작해 봐봐 하늘이 내가 싫은가봐 화장실 갔다 오니까 비가 안 와요 <웃음> 네, 대전 도착해서 동생 만나가지고 치킨을 먹으러 왔습니다 왜왜 <웃음> 왜? Your love, I need your time. When everything's wrong, you make it right. I feel so high, I've come alive. I need to be free with you. Isn't that no 없이 난괜찮 e 왔습니다 네 지금 11시인데 지금 도착하면 시 반인데 계속 들리고 면저 오늘 먹은게 좀 시원찮아서 네금강휴에서 밥먹고 려고요 라면 대시에 갈비탕 집에 왔습니다. 지금 시간은 2시 51분. 네, 좀 씻고 네 자야죠. 5시에 자니까 하... 망했네. 좋은 아침. 나왜 역광이냐. 그럼 그냥 멜린 영상 편집이나 좀 해야... 오늘 저녁으로는. 잘먹어 할렛! 그 다이어트 비로그가왜너 먹방 비로그가네 <웃음>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이제 그 부산에 가서 친구들 친구들? 친구는 없는데 형 <웃음> 동생들을 만나 네. 아 오늘 저렇게. 시에 안녕. 안녕. 안녕. 안 저녁으로 녕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녕. 안 체중을 네,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하... 네뭐 그래도 뭐물 마시는 거 기록하는 걸로 만족하고요 네 다음 주는 이제 걷는 거 기록을 좀